오늘 이제 117쪽 대육교 초구효 할 차례죠. 초구는 부교해니 비구나 간전부구리람 구거 대유지초하야미지여성하고 저비무응여하고미욕교영지실구로 무교해니 미서버해야랍 대범부유의 선불류해니이자공지현두루도 미능 진면이여든황기하자호함 비구 간증무부는 언부유이 본 비유구야람. 인이 인부유하야 자위구이님. 양능향부유이지난처즉자무구야람저부유이의불응사간그외즉교치지시미생의미에소이유구야람. 수당대유지시나연이나이양거하야상무개응하고이체사초하님미섭포해자야람하구지유리옴 연이나 역필 간이 처지즉 무구이의 개정제의 여시야람 상활폐유초구는 무교해야람 제대유지초의근렴간나하면즉 교일지심이 네. 무유생의님 소위 불교서버해야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천대유께에요. 대유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돈을 가지고 말한다면, 돈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부자가 되는 첫 단계인 사람인 거예요. 초구는 무교행이, 그러다 보니까 초구는 무교해. 그 해가 될 것과 교. 이 교자는 사실은 사기교자지만 사실은 인접하고 있는 거지. 해가 될 것과 부딪히거나 만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 비구나. 허물은 없지만 간직무근이라 원래 돈 앞에 사람들이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응.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분명히 자기한테 오는 돈이 있어. 근데 그 돈이 불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오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가 지금 풀려서 그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 자기는 직접 거기와 맞닥뜨리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간증무무이라 아, 어렵게. 어렵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해프지 않게 조심성 있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 허물이 없을 거다. 해서. 이게 이 반대 역할이 뭐냐면 지금 저쪽에 한수행 사시는 분네에 많이 붙여 놓은 그런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거기가 토지 보상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미리 돈을 끌어다 쓰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간의 반대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허물이 오게 돼있어 그죠? 그래야 거기서 뭐 죽음이 아니면 뭘 달라고 뭐 이렇게 썩치고 막그랬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예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구거 대유지초아야이 구는 양이지요 양이 양이라 하면 벌써 아시겠죠 강성이에요 그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게 구예요 그죠 구거 대유지초아야 구가 대유계의 초창기에 있어서 미지어성하고 아직 성대 한 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않았고, 처, 비무 응력하고 이 초구니까 맨 밑자락에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어서 무응력. 이게 지금 막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여오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제, 이제 구이 그 사람이 자꾸 올라갈수록 돈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돈몇푼 가지고는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문제도 부유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첩이 아주 낮은 자리에 있어서 무응력. 그 사람하고 서로 응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미유 교영지실거로 아직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가득 찬치하는, 그죠? 나 많다라는 그런 실수를 아직 범하지 않고 있어요. 고로 무교회니 해가 될 것과 서로 교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미서버해야라. 섭자는 건널 섭자지만 사실은 맞닥뜨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해가 될 것과 자기한테 해가 될 것과 아직 <웃음> 만나지 않았다. 대범, 대체로 부유 부유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면 선불 유행이니 그 해가 해를 해를 두지 않는 것이 드문이 그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치고 해를 두지 않는 이가 없어 드물어 그러니 심지어 우리 경서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 자공지 현으로 자공 같은 현인으로서도미능 직면이거든 등히 다 그런 해를 두는 데에서 면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공도 노노에 나와 있듯이 자꾸 돈을 불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거든, 황기, 하자와 하물며 자공보다 인품이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말이죠. 황기, 하자와 하물며 그 자궁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있어서랴. 그런 말이니까 자궁처럼 노노에 많이 등장하고 용감하고 그죠? 실천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자궁같은 사람도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되는 점이 있었거든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있어서랴. 그만큼 많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면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가득 찬치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비, 비, 구, 간직, 무구는, 비, 구라, 간직, 무구,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허물이 없는지라, 간, 어렵게 생각하면 허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죠. 비, 구, 간직, 무구라는 말은, 언, 부유, 본, 비, 유구야라, 이니 인 부유하여 자위구이니 말하되 부유 부유하게 된것 그 부유한 부유함 자체가 본래 허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들이 인 부유하여 그 부유함을 인해서 자위구이라 저절로 잘못을 만드는 데 있을 따입이다 원래 돈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걸로 말하면 천지가 가득 차있잖아요? 천지가 어디 잘못이 있나요? 없잖아요. 양능향부유이치 난처즉 만일 부유함을 향유하면서도 난처를 안다면 곤란하게 처리할 것이 딱 좋을 거다든지 아니면 참그 어렵게 어렵게 조심조심스럽게 할 줄을 안다면 자, 누구야라. 저절로 허물이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처, 부유, 이, 불능 사, 사, 간, 긍, 그, 긍, 그, 그 외, 즉, 교치지심이 생기니 소위 유무야라. 다른 거 아니고, 교치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허물이 생긴다는 거죠. 부유한 때를 당해서 능히 뭐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사간 근외 전전근근이라고 할때 근자니까 조심조심하고 외천명할 때 두려워할 때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교만한 마음과 사치하려는 마음이 싹이 틀 것이니 소위 유배하라 그게 바로 허물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지 다른 거 아니고, 교칠이신 그두 글자 때문에 허물이 있게 된다. 본을 보세요. 수, 당, 대유지시나, 비록 대유의 때를 당했지만, 연이나, 이양, 거하야, 양효로서 맨 밑자락에 처해서, 상무, 개응하고, 위로, 개, 개응함이 없고, 제사초안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의 시초에 있으니 미서포해자야라 아직 해가 될 것과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구지율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연이나 필간이 역필 처리 즉 반드시 어렵게 어렵게 <웃음>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무구니 허물이 없을거니 그의 제의여시하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와 같기를 경계한 말이다. 거기 119쪽에 보시면 그 운봉호시와 하는 주가 있어요. 그지요? 거기서 하나 둘셋 네번째 줄 다섯번째 줄로 건너가시면 그 부자는 원지부라는 말이 있지요. 다섯번째 줄 위에서 세번째, 네번째 자라 네, 네. 부자는 원지부다. <웃음> 그네 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함은 원망의 창고래. 원망에 붙어다니는데 <웃음> 근데 원래 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교치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따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고 가시죠. 상활, 대유, 초구는, 대육계에서 초구휴는 무교회야라. 해가 되는 것과 사김이 없다는 거다. 제 대유지 초에 대육계의 처음에 있음에 극념 간난하면, 이극념간난이라는 말을 꼭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극념작성이라는 음. 음, 말이 있어요. 천장래. 그렇지요 그때 극자는 능희극자예요. 석영에 원래 있는 말인데 그 음, 능희 생각을 할수 있으면 성인도 될수 있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처럼 근념 간난. 이럴 때 능히 간하게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그해 나갈 것을 해쳐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교일지심이 무유생이. 교만하고 일자는 넘치는 거죠? 넘치는 마음이 무유생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 이 그러니, 소위, 불교서 번해라. 그것이 바로 해와 만, 해, 손에 드는, 해를 끼치는 것과 만나지 않게 되는 소위가 되더라.